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착! 오늘은 게토레이와 비타민 워터를 마셔볼건데요 구독자분이 요청을 해주셨네요 이하이 2년, 형님 감사합니다 게토레이는 1965년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약학과 연구진들이 모여서 만든 음료라고 하는데요 만든 계기는 플로리다 대학의 풋볼팀 게이터스의 헤드 코치의 요청에 의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게토레이 이름이 게토 에이드라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게토라는 말은 엘리 게이터의 악어의 애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지방에 악어가 많다 보니까 미식 축구체의 믿음으로 쓰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게이터들을 돕는다는 의미로 게이터 에이드였다가 미국 식약총과 복잡한 절차 끝에 게토레이도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부터 저를 도와주는 이 게토레이와 비타민 워터를 원샷해 보겠습니다. 참! Okay. <laughs> <웃음> 우와 대박 정말 힘이 넘쳐나는 느낌이 든 조합이었어요 오늘의 결점은 5점 만점에 4점이었던 것 같아요 비타민 워터의 달달함과 게토레이의 스포츠 맛이 섞여져서 정말 호랑이 기운이 솟아났던 느낌이 드는데요 이두 음료를 자주 섞어 마셔봐야겠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